안녕하세요 검사막 모바일 1타 강사 CM 에이든입니다 드디어 혼돈지역이 나타났습니다 혼돈지역이 공개되고 모험가분들이 도전이 이어짐에 따라 더 강력한 장비가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혼돈 장비 쉽고 짧게 먼저 혼돈 장비 소개와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개편된 제작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영지에서 장비공방을 통해 장비를 제작하거나 연금공방에서 장신구, 연금석 등을 제작했는데요. 이제는 메뉴에서 제작 UI가 추가됐습니다. 제작 UI를 터치하면 장비, 장신구, 토템 그리고 재료까지 영지를 거치지 않고 터치 몇 번만 하시면 바로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아주 간단해졌죠? 어렵게 제작한 장비를 클래스 간 교환할 수 있도록 추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고 짧게 팍! 자 이제 모가분들이 기다리던 혼돈 장비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혼돈 장비를 만들 때는 혼돈의 축이라는 아이템이 필수로 필요한데요 혼돈의 축은 혼돈 지역에서 발견되며 여기에 주재료인 각성한 상태의 태고등급 장비가 잠재력 각성, 소 이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원의 조각수 일정량을 소모하여 이렇게 제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단 엘리언 장비와 하둔 장비에 소모되는 차원의 조각수는 각각 다르니 이점 참고하세요. 혼돈 장비는 제작시 재료로 쓰인 장비의 수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혼돈 장비의 잠재력 각성 정도에 따라 수정 슬롯 확장도 가능합니다. 각인되어 있던 마력은 보존되지 않고 제작시 사라집니다. 소개드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패치노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고 짧게 파! 자 이렇게 오늘은 혼돈 장비를 제작하는 방법과 개편된 제작 시스템에 대해 보여드렸는데요. 공개되는 혼돈 지역에서도 모험가 분들의 많은 도전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며 더 유익한 정보와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1타 강사 CM 에이든이었습니다. 컨티뉴!